폭탄으로... 폭탄은 살려주마 진우마... 나는 그냥... 첫판에... 첫판에 폭탄으로 한 번... 그거 한 번은 했다고... 이렇게 내가... 예, 여러분! 제가 이렇게 되, 되돌려 받아야 합니까? 진짜예요? 네? 박공이도 애매해 아뭐 노자리아 미치 나 이럴 씨야 아니 일로 써서 쪼쪽핸들 터는 거는 별로 안 중요해 왜냐면 아, 일단 기다려봐 어느 그 식은 난난난 준비됐더라고 난 준비됐어 오케이 자아 양토 터져 아니 그니까 내가 주는 건 상관이 없거든 그럼 인정하고 나가라고 너의 생각을 보여봐 이미 일로 일로 못해 오오 어? 어? 맞아 너의 생각을 보여봐 오 맞아 잠깐만. 너의 생각이 보여. 아,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? 어, 잠깐만. 어, 이게 뭐지? 내거다 쓰고, 그러면. 아 잠깐만, 돌려봐. 이게. 그럼 다 나한테 온 거잖아. 이제 그럼 나못 쓰네? 아, 잠깐만, 얘뭐 있었냐? 나얘 나 핸드 못 봤어. 뭐였지? 뭐야? 어? 이러면 이제 2분의 1 확률인데, 결과적으로는 야! 어떻게 이럴 수 있어? 아니 맞습니까 이거? 메코잖아 생소감은 아 요거 때문에 한거 같아 솔라리아 때문에 너무 심하잖아, 솔직히. 인간적으로. 어, 시슐! 아니에요, 시슐! 아! 아! 시슐야! 와 영구가 안 된데 이코 줄여주는구나 쓰레기 됐구나 나 대게 있는 줌은 거의 다 빼온 것 같은데? 이게 해골이면 해골일 텐데 대 없어 <웃음> 뭐하냐? <선살 된다. 웃음> 아 이게 여가 이번엔 포다 아니야, 이거 그냥 할 방법 없었는데 그냥 뭔가... 이거... 이거... 이... 이... 이... 이... 이... 이... 이... 이... 이... 이... 이... 이... 이... 이... 이... 이... 이... 야야 이... 야 이... 이... 이... 이... 이... 이... 이... 이... 이... 이... 이... 이... 어 이... 이... 이... 이... 이... 이... 이... 이... 야야 이... 이... 이... 이... 이... 이... 야 왜 버튼에 불이 브리드를... 들어 역주이다. 이거 배터. 블리제드가 버글써서 연 먹는 다가 많이 줄이거든요. 이렇게 하면은 되거든요 포스트가 일단 갑시다 갑시다. 이거 제크투스 황태. 그러면 나 바뀌죠. 나 락의 영웅 쓰고요. 비어도 내고 이거 내고 이거 내고 방구식 쓰고. 영능 그 다음에 발라다 다시 영능 미쳤죠? 안구이식 쓰고 영능 팔댐 죽어라 넣는거야 그냥 팔팔팔팔팔팔 어? 쏴아 쏴아 쏴아 쏴아 그렇지 성공 성공